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 i s on together? 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오만이요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사장님 봤어? 어, 사장님 아니요 안 아직 안 봤어요. 네. 와 귀엽다. h a <웃음> <No>.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이사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야. 오랜만에, 오랜만. 아, 오랜만. 안녕하세요. 솔바이농원입니다. 퇴달 <웃음> 전에 아니면 새달 전에 달 전에 6월 달. 달 2월 달에 네. 저 2월 달 만났어요. 네. 오늘 고구마 캐러. 고, 고구마 캐러. 고구마 캐러. 고구마 캐러. 와, 오, 그리고 아. 이거 봐봐. 이거 아. 대추, 대추, <웃음> 대추, 응, 하나 먹어봐, 맛있어. 응. 대추야, 대추, 하나 먹어봐맛있어 이거 대추예요 대추 서어추마리 음, 먹어서, 어느 먹어서, 어마리어어리고구마리워먹어 마리가 먹어서, 어느 마리가 먹다서 맛있겠다 음. 와, 한국아빠 진짜 마음 예뻐요. <웃음> 어? 감사합니다. 나도 유리쌤이 마음에 들어. 아, 감사합니다. <웃음> 와, 감자, 양파, 삼겹살? 삼겹살? 네, 아, 삼겹살. 삼겹살. 아니, 와우. 갈색 고구마. 구구마 갈색 고구마. 와, 완전히 대박. 너무 색깔이 화려하다. 음, <웃음> 그다음에 올 <웃음> <와. 웃음> <요> 고구마. 올 고구마. 예. 음.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웃음> 네, 밥 아직 안 먹어서. 이거는 이렇게 한 먹는 거는 네. 이건 농촌 시골에서 응. 시골에서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네, 시골에서만 그냥 여기 시골에서만시골에서 만드면 더맛있어 오, 더맛있어 그러니까 일을 일을 유주 안님 오늘 에이. 일을 안 하고 먹었기 때문에 맛이 조금 부족 거야. 좀 이따가 이제 일을 해야 돼. 이거 손 이렇게 갖고 응. 아,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오케이. 응. 응,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응. 오케이 응. 네. 네. 어 맞아 역 와! 한국 고기! 코리아 음 맛있어 이건 여기에서 만테노고 더맛있 유, 맞아요. 맞아요. 뭐, 먹을 줄아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 이거 음아요 이거 맞아요. 이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요요아 그래서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고 아, 라고 농사에서 신선한 청 아, 장 생채, 고기, 아, 아, It's called a h e smokers Wow, Mesut grapes w t c h Welcome 미쳤다 와, 더워 일 해야 돼 해야 돼 언니, 장갑 있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어? 이걸 꼭 종이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많이 안에 아, 안에 그냥 해도 이렇게 돼요? 그냥 그냥 어, 그리고 진짜? 이거 이렇게 어. 탁 던지면 안 돼. 그, 어거지만도안 돼요. 어 그냥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아 이렇게도.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어. 해봐. 더한번 눌러야지, 이거를. 어, 더확 눌러야지, 그렇지. 그렇지. 땡겨, 어, 이제. 응. 오, 그렇지. 응. 자 응. 우와. 우와. 예.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이게 뭐야? 이거 몇 센트미터야? <웃음> 이거 3 <30cm> 0대다 <웃음> 와우. 어. 우와. <웃음> <소스테이크>. <웃음> 와, 이거 진짜 엄청 이거. 불고, 불고, 불고,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굵어 진짜 좋다. 진짜 <여기>. <웃음> I'm holding this. I'm already tired. I'm g o i g o die. I'm going to 내 마음속에 초장 아내 마음속에 초장? 응내 마음 마음속에 초장 이거 알아요? 몰라 몰라요. 난 그런 건잘 모르지 월방 가야돼서 조금은 다시 왔어 와오는잘 <웃음> 먹었어 다 아무도 있죠 카톡 열어라 해와 간다 어디로 갈 거지? 아, 아 욕. 욕에서 어디야? 가요 어디 욕? 아, 그 여기 역을 타야 되는 데 이거 서정역이요? 소정, 역 아, 네, 소정역이요알겠어요 네, 아, 이가 예,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